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관리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퇴직공제금 신청사유에 따른 구비서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퇴직공제금 신청사유를 보면 첫번째 새로운 사업의 시작인 경우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 한부와 그리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한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신청사유가 60세 이상 고령인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만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 타업종 취업의 경우에는 고용업체의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확인서, 사대보험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한부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건설업 상용직으로 취업된 경우에는 고용업체의 재직증명서 그리고 고용업체의 근로계약서 한부가 필요합니다. 다섯번째 부상 및 질병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 확인서 또는 장애 등급 결정문 한부가 필요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한부가 필요하겠고요. 일곱번째 학업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여덟번째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항공권 또는 승선권 사본 등 기국입증서류와 출국예정사실확인서 그리고 강제퇴거명령서 송환지시서 비자연장 불어 통보서, 출국 명령서, 호인관계 증명서, 이용 결정문 등이 필요하고 여권 사본과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그리고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 군 입대를 하는 경우에는 입영 통지서, 병력 증명서 등군 입대 예정 또는 군 복무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 노점상인 경우에는 영업 사진과 물품 거래 영수증이 필요하고 열한 번째 농업의 경우에는 농지원부,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임대차계약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경영재증명서, 농업인확인서 중 한부와 경작확인서가 필요합니다. 12. 번째 간병의 경우에는 가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간병으로 인하여 향후 건설업종사의사 없음을 확인하는 사유서가 필요합니다. 열세번째 수급요건 완화의 경우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준비 등과 같은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등 각종 시험 응시표 또는 수강증 한부와 그리고 취업준비로 인하여 향후 건설업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기재하는 사유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퇴직공제금 신청 사유에 따른 구비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